중화반응이 뭐냐면요. 아까 제가 중성은 잠깐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중화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아까 산 따로 염기 따로 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이 음. 산하고 염기가 이렇게 합쳐지는 결합을 하는 거예요. 산과 염기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. 물하고 염이 생겨요. 음?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산물질인 산물질과 염기 물질을 이렇게 결합했어요. 음. 이렇게 결합을 하면 아, 보세요.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? 이게 지금 물이잖아요. 음. H2O가 돼요. 딱 이렇게 물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음. 얘는 그 염화나트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, 시기, 그죠? 완 아, 짱이다. 예. 네. 이렇게 나타나는데, 이때 보면, 봐봐요. 산하고, 연기잖아요. 산물질, 네. 연기물질. 그리고 여기 물이라고 그러는데, 물, 에지투어 물이고, 이, 지금 염어 나트륨이 염이란 말이에요. <웃음>